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이것들을 가지고 참 정말 좋은 공연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에 어떤 감상을 느끼고 조금 더제 자신이 그냥 작가라는 착각심을 일깨워준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글로벌에 참여를 할때 어떤 작가님의 의중을 잘 음악 안에 노려나서 이게 나중에 무대에서 표현이 되면 이러한 그림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가님의 그 작품 그래픽들을 보니까 어, 너무 소재가 재밌어요. 재밌고 이게 나중에 어, 그 공연으로 들어갈 수에는 어, 뭐 엄청나게 음악적으로 많이 벌릴 수 있겠구나. 이런 어떤 되게 재밌겠다 작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작품으로 바뀌었다고 라 말할 수 있죠 겠 어, 주제의식도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본주의의 병폐 뭐 이런 동호 반복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더 그래피티라는 소재 그 자체에 집중한 이야기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물들이 7명인데 이제 3명의 캐릭터만 정확하게 어떤 캐릭터를 갖고 하고 네 명은 양상 부리긴 한데, 이제 그 각자의 인물들이 다자기네들이 캐릭터를 갖고,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일으키는 어떤 드라마적인, 어떤 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, 또 아픔이 있을 수 있고, 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리라오 다양하게 드라마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. 그런 쪽으로 음악이 좀 이렇게 표현이 드라마를 잘좀 그렇게 할수 있게 좀 만들겠습니다. 이 작품이 첫 번째 뮤지컬을 대본인데요. 그냥 이 작품을 불멸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. 작가로서 제 입지를 그냥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성공하고 싶습니다.